필러를 녹이는 시술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서 녹이면 안 녹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계속 오시는지 가만히 살펴봤는데 필러를 녹이는 히알라제는 보통 용량보다 1.5배를 저는 씁니다 그러 그러니까 보통 책에 나와 있는 용량은 필러 1cc를 녹이는데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다 녹을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실험실 내에서는 굉장히 작은 용량으로도 충분히 녹아, 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체 내에 있다는 게 문제죠 여기 용기 부분을 녹이는데 얼마 넣었어요 1cc 넣었어요 그러면 책에 있는대로 1cc면은 한 0.2cc 0.2cc만 히알라제를 넣어도 된다고 하고 그만큼만 주사를 하면 실험실 레벨에서는 녹습니다 그렇지만 내몸 안에는 조직 속에 필러가 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갔던 히알라제가 조직 속으로 퍼져서 전체적으로 녹여내려면 실험실 레벨보다는 상당히 많은 용량이 필요한게 된거죠 그걸 그 차이를 모르고 딱 적정 용량이라고 생각하는 제시된 용량만 넣으면 그것은 안 녹고 덜 녹고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딱 맞춰 넣었는데 안 녹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넣어야죠 다시 말하지만 헤알라진 보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적정 용량의 최소 1.5배 를 충분한 양을 넣고 그리고 충분히 마사지를 해서 효소제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그 근처로 퍼뜨려서 조직 같은 층 말고도 밑에 층 위에 층까지도 전반적으로 효소가 잘 번지게 해서 효소의 효과가 잘 퍼지게 하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게뭐 그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히알라제 넣는게 뭐그렇게 대단한 시술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시술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넣고 넣기만 하면 녹겠지 하는 거와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뭐 제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저한테 히알라제를 맞으러 오세요 가 아니라 원장님들도 다른 원장님들도 이거 이거를 제가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잘 녹여 주시면 굳이 저한테까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녹여주세요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어 좋은 테크닉으로 그 모양을 뭐그 그런 효과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게 제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